차못 갔네. 흠. 아니 뭘 칠라 그래? 세워치기 쳐야지. 말이 쉽지. 저걸 몬수로다대를 친대요. 그래도 보이는 걸 쳐야지. 아무랑 가락 붙이면 어떻게... 보기나 해요. 똥창보다 좀 길게 해서 투뱅크 딱 걸어서 칠라니까. 어, 짭다. 야이씨, 뭔데 공이 글로 정확하게 가냐? 배전이 주옥 같아서 미안해요. <웃음> 응? 음? 걸어치기 짧게 오케이, 이건 맞아있다 아! 이런, 뒤에라 먹을 설마? 드레스 아이씨! 아웃다, 미야노요너 어. 가지 가지 한다 진짜. 오호메. 오호메. 흡시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리에 앉으시오 <웃음> <웃음> 누굽니까? 아싸리 오케이 트윗 이야 아! 어... 미안 해요. 미안해 친구. 야이씨 최작가. 오메. 나다이어나 환장하겄네. Oh! 와, wow. <웃음> 왔다. 잘 치요.